이번 영상 주제가 네. 최근 구매템이거든요. 최근 구매 구매템이요? 오늘 독백은 뭘 샀을까? 나단. 제가 옷을 못 입는다는 그. 뭐가 그래요? 오늘 형 형수님. 시수동형아니다 <웃음> 아니, 사람 잘 놀리시네. <웃음> 저도 나름 그좀 쪼가 있어. 요아 쪼가 있다. 아무튼 어제 나이키를 샀다가 마음에 든. 아노락을 발견해서 네, 멋있죠? 예뻐요 진짜 요즘에 딱아노락 유행하고 있고 요 밀리터리 디자인 응 음. 약간 남, 남자의 그 쪼가 있어봐 남자의 섹시? 네 음. <웃음> 최근에 구매하신 거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한 이틀 전에 사 어? 이열주 오브 셔츠 아, 아? 어? 저 이거 그거 봤어요 음, 인스타에서, 인스타에서. 이지투케어 코이카 셔츠, 이거. 되게 인기 많은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네. 색을 빼려고 세탁을 좀 했어요. 아이 직접이요? 네. 쪼가 어. 있으시구나. 네. 좀 변태같이 주름 좀 만들고 아... 색도 좀 뺐어요. 새로 산 옷을 어. 과감하게 세탁하는 본인이 원하는 네. 무드를 위해서. 네. 이 동네는 다 쪼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다들 하나씩 방금 승원님도 네네네 네, 쪼가 한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웃음> 이게 원래 최근에 구매한 거 가방이랑 같이 해서 이게 싹. 다 풀려고 했거든 한 번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방 분량까지 넣으면 너무 많고 무신사 스튜디오에 일하시는 분들이 옷도 이렇게 앞에 보이신 것처럼 되게 재밌게 써가지고 이건 따로 한 편을 구성을 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구매한 것들 어, 제조의 아이템들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님좀 양해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금없씨 찾아온 치토 경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좀 쌓인 게 많아가지고 한번 싹 소개해드리면서 이걸 왜 샀는지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이거는 좀덜 생소할 수 있는데 애프터 프레이의 셔츠 제품입니다 뭐 애프터프레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브랜드지만 아이템 자체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셔츠 제품인데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고 이거는 시어서커 소재 아니죠 그 여름에 이불 같은데 많이 쓰이는 엠보 있는 소재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좀 비칩니다 이렇게 좀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 셔츠라기보다는 좀 아우터에 가까운 제품인 것 같아요 핏도 되게 여유있게 나와서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어서 셔츠 카라에 이런 포멀한 느낌이 많이 삭제되고 블루 컬러에 좀 잔잔한 체크로 되어 있어서 좀 뭔가 그렇게 너무 올드하지도 않고 너무 클래식하지도 않고 자켓 같은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오늘.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디젤 제품들입니다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 디젤 롱슬리브 이거를 얼마를 구매했냐면은 무려 6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로고가 굉장히 작게 가슴 쪽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에다가 이거 하나만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만든 베스트 있잖아요 그 제품에 사실 레이어드 하려고 샀어 왜냐면 그 제품은 열어서 입어도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운데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입어줬을 때좀 은은하게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트렌디한 느낌을 딱아주기 좋다 소재는 코튼 백인 데 살짝 신축성이 있는? 완전 우리가 아는 그런 빳빳한 코튼이 아니라 되게 후들후들한 거 있잖아요. 레이어드 하기. 되게 편했고 딱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입고 다녔을때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보신 분들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디젤의 청자켓, 흑청 자켓이고요.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요 제품도 트렌비에서 17만원?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죠. 이런 자켓을.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고 굉장히 여유있습니다. D로고가 포켓 옆에 사이드로 살짝 들어가 있고 포켓 형태도 뭔가 이렇게 각져있는 게 아니라 요 D로고에 맞춰서 약간 둥글게 깎여있습니다. 뭐 요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뭐이렇 이렇게 단추 구멍이 뭐, 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어, 좀,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찔러 넣을수 있는 포켓이 있고, 뭐, 있을 건다 있는 그런 트러커 자켓 형태로 보시면 되고, 사실 뭐, 디젤 청자켓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뭔가 뭐, 디스가 들어가 있다거나, 뭔가 디젤의 아이덴티티가 확 보이는 그런 느낌 없고, 이 로고 하나만 만족한다면, 구매할 수 있는. 제가 17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딱그 정도 가격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 주고 살 옷은 아닌 것 같아. 원단이 되게 막 고급스럽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아. 이게 자기만족이지 자기만족 디젤이 이 로고가 진짜 내가 브랜드를 한다면은 이 로고는 진짜 돈 주고 살수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드는 로고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넣어도 되게 트렌드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고 이걸 다시 쓴 글램 마틴스가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게 원래 옛날에 있던 로고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요것도 디젤 제품인데 디젤 원소주입니다 이번에 디젤 한남스토어에서 원소주랑 콜라보 팝업을 했는데 디젤 모델이 그 박재범 님이잖아요 박재범 님이 원소주를 운영하시잖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나봐 사실 제가 막 술을 즐겨먹진 않고 그렇긴 한데 그냥 진짜 디자인용으로 사두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매장 가가지고 이번 시즌 좀 뭐가 있냐 한번 싹 둘러봤는데 모자 제품, 요 디스가 들어가 있는 모자 제품인데 이 제품은 D 로고가 디스 된 듯한 요즘 뭔가 이런 좀간 모자들 많이 쓰잖아 그리고 이게 매장에서 구매하면 46만원인데 이게 트렌비에서 구매하면 은 30만원인가? 구매할 수 있어서 혹시 구매하실 분들이 여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진짜 트렌비가 미친 게 제가 이게 계속 디젤 아이템을 사거든요 옛날에 바람막이도 트렌비에서 구매를 했었어 그래서 53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크림에 거의 한 7,80만원을 거래되더라 <웃음> 그 말이 안될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뭐다 직통용이 추천한 거 사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요 디젤 맨투맨 요것도 사실 뭔가 평범한 맨투맨이긴 한데 디젤 로고가 이렇게 전체 다안 보이고 살짝 가려져 가지고 크게 포인트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판을 더 덧댄 것 같아 근데 이 제품이 얼마다 단돈 7만 원이다 지금 가장 핫한 디젤 아이템을 구매하려면은 트렌비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갑자기 왜 자, 카메라를 자, <웃음> 자절을 하시죠? 아 신기해라 여기 잠깐 어. 어디로 여기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짜란. 아, 저희 윈더랑 여름 반팔티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절개는 좋은데요? 절개 좋아요.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가지고 음. 원래는 여기 옆에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탁 끊기는 거였는데 여기 어깨까지 올렸어요. 어, 대표님, 근데 이거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회색으로? 튀는 거 별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뜨는 <웃음> 것 같아요, 많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이 올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수정아. 네. 걸리면 이런 느낌? 네. 좋은데요? 소매통을 줄일 어, 줄수 있나요? 네, 줄일 수 있어요. 진짜 줄일 도 있어요. 최근에 구매하신 아이템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냥 구매한거요? 네 이거 신발이셨어요 어떻게 오늘 물어본 사람마다 산게 있냐 뭐예요 이거? 처음 본. 어?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보세요 라프시몬스 맞아요 라프시무스와 아디아스 콜라보 한 건데 오즈이고그 모델이에요?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 오즈위고랑 같이 나온 아. 그어 이, 이거는 이전 처음봐요 근데, 근데 아, 디테일은 네. 라프시몬스 같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오즈위고보다 이쁘다 이게 10월 말이었어요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사이즈가 오. 많이 없거든요 네. 이거 80인데? 근데 티, 잘 티셔츠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웃음> 어 이거 투표 받아볼까요? 어, 그럴까요? 좋은데요 블랙컬러일 때 블랙에다가 이렇게 네이비를 줄지 아니면 블랙에 블랙을 할지 댓글에 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가 저희의 매출을 책임지 <웃음> 그러면... 그러면 투표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덟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